안녕하세요. 막냉이에요. 오늘은 키워드 퀴즈를 해볼 거예요. 제가 에이든하고 레이라한테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 그 둘이 말하는 키워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시작할게요. 뭐요? 알플립 음악 깔아주시고요 돈가스를 좋아하시고요 치즈를 싫어하세요 구내식당에서 대체적으로 한식의 줄을 서시고요 피자도안 좋아하시고 햄버거도 안 좋아하세요 갑자기 그런 걸 물으면 내가 또 설렐 줄 알았죠? 모험가님이 본 적은 없지만 목소리는 아주 잘 알아요 그 친구는 생각보다 수줍하지 않습니다 퀴즈에 환장을 했고요 상품권을 아주 좋아해요 마지막이라서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막 나가 <웃음> 에이든 정수리의 직원을 날렸어요 하루빨리 전투력 4만이 되십시오 그 친구 지금 카메라 뒤에 있어요 <웃음> 힘내! 졸리면 자고 그 친구랑 면 진짜 재밌어요. 사실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그 친구가 입맛도 저랑 되게 구수한 게 비슷하면서도 순두부찌개 되게 좋아하고 아주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 친구는 제일 좋아하는 거? 그러니까 아무 요아말 해도 웃고 있어요. 오아시스 방송을 뭐 하잖아요?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 막그 친구가 오늘 너무 재밌었대요. 재밌었던 순간 없었거든요. <웃음> 좋아하고 있어요. 네 지금까지 네, 저희 검사 모바일의 에이든 그릴스 그리고 피부천사 <웃음> 할때 한때 기분이 매우 안 좋다고 시작했는데, 요즘은 매우 기, 기분이 좋더라고요. 사장 모바일 채널에 '실세'라고 할수 있죠. 어때요? 히트가 되었나요? 저는 오답을 본 적이 없거든요? 우리 모험가님들은 굉장히 인텔리 하시고요. 굉장히 스마트하세요. 아, 충분히 맞힌다고 보는데 일부러 안 맞힐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맞추면 뭐 나한테 힌트 줬다고 뭐 주는 거 있습니까? 모험가님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릴 수 있는 찬스. 우리 모험가님들 다음에 모아시스에서 만나고 다음 피부 천소 때도 만나요? 좋은 하루 보내시고 검사고 빨친 날도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오늘 제가 화이트잖아요 컨셉이? 네. 화이트 화이팅 <웃음> 아우 이 냄새 엄청 심하다 이거 제 생각엔 그 친구가 저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만 너에게도 내가 있잖아?